히알루론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흡습성 때문인데요 바로 1cc당 수분 1000cc까지 즉 자기 몸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알루론산의 탁월한 수분 공급 능력을 활용한 이너 뷰티 제품, 필러,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체내 히알루론산 감소는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히알루론산 성분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그 활용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히알루론산 흡수량이 다 같지 않고 피부 깊숙이 흡수시킬 수 없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안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